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보험금 감액 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222-46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뇌출혈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종전에 뇌경색으로 인한 위약감이 있어 자주 넘어졌고 심근경색 등 기왕증으로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이 2018년 12월 23일 밤 침대에서 낙상한 후 다음 날 2018년 12월 24일 오전부터 발생한 좌측 위약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이미 급성 경막하 출혈이 있었고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망인이 2018년 12월 18일 넘어져 우측 귀 열상 및 우측 관골공 골절상을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나 의식 또는 신경학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불과 5일 후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으나 두개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남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진단서 등의 최종 진단이나 아이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낙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합니다. 다 기왕증 기여도 감행약관의 적용여부 이 사건 상해보험에서도 기왕증이 있거나 치료 거부가 있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망사고에 대한 약정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약관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비보험자의 뇌경색으로 인한 위약감, 장기간 항응고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등이 상해 사망사고에 발생해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그 기업은 만큼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제2항과 관련하여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감액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러한 보험금 감액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 사건 기왕증 기여도 감액 약관을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한 규정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의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원고 씨에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고의의 치료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감액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위 기초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수술의 위험성 및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거부하고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고의의 치료 거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기왕증 기여도 감행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사항에 의하여 위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